어 이렇게 사용해 봤는데 제가 또 유심히 보니까 이렇게 쌀 알갱이가 이렇게 좀 끼거든요 오늘은 살씻는 영상을 한번 남겨 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살씻는 영상을 한번 남겼는데요 어제 다이소에 마침 갔다가 이렇게 좋은 살씻는 도구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 구입했거든요 한 2천원 정도 구입했는데 이걸로 살을 씻으면 아주 괜찮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을 한번 씻어 보고 또살 씻는 방법이랑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야기 좀해 볼까 이렇게 하거든요 일단은 살을 먼저 씻어 보겠습니다 쌀을 일단 준비했는데요 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물을 이렇게 넣게 되면 건조된 거기 때문에 어떤 수분이라든지 이런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도정을 하게 되면 여기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이쌀겨 같은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쌀겨까지 이렇게 흡수를 하게 돼 가지고 어 밥이 그렇게 깔끔한 맛을 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물을 처음에 이렇게 넣고 찬물을 재빨리 이렇게 벌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소쿠리 같은 게 이렇게 없으면 물을 빨리 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소에서 산요도 같은 경우에는 물을 이렇게 쉽게 따를 수 있을 것 같아 되게 편하게 보였거든요 일단 이렇게 물을 수돗물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을 받아 놨다가 이런 소쿠리를 넣어 가지고 바로 꺼내는게더 편하거든요 그렇지만 집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물을 좀 받아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물이 많거든요 찬물을 네, 될수 있는대로 이렇게 하시고 빨리 이렇게 버리시면 되거든요 두번째 물까지 이렇게 받아 가지고 바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첫번째나 두번째나 이렇게 쌀겨가 어느정도 씻겨 내려갔거든요 이제 쌀을 좀 씻어 보겠습니다 쌀을 씻는 방법은 어 고양이 손처럼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회전을 시켜 주므로서 어, 쌀과 살이 마찰이 일어납니다 마찰이 일어나서 어, 섞이게 되거든요 돌려주신 후에 물을 받아서 물을 받아서 바로 이렇게 버리시면 되거든요 자, 네 번째로 씻어 보겠습니다 손에 힘을 빼시고 간단하게 이렇게 돌려 주시는 것만으로도 씻킨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헹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물을 진짜 하얄 정도로 이렇게 식을 실 필요가 없어요 한 4번 정도로 충분하고 첫번째 물 두번째 물 버렸고 세번째 물 네번째 물을 이렇게 회전시켜 가지고 씻어 줬습니다 그걸로 어느정도 씻어 지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을 버리고 이런 상태에서 바로 랩을 씌워 가지고 30분 정도 두었다가 밥을 하게 되면 살이 누렇게 뜨는 현상이 좀덜 하거든요 이렇게 바로 하셔도 상관은 크게 상관 없을 것 같아요 어, 다이소에 가서 살수 있는 도구를 한번 사봤는데요 진짜 가격 대비 괜찮은 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혹시라도 다이소에 가시면 하나 정도 뭐 이렇게 구입하셔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 랩을 씌워 가지고 냉장고에 놔둬도 크게 상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탈도 씻을 수 있고 샐러드 할수 있고 뭐 여러모로 도움이 된것 같아 가지고 영상을 한번 남겨봤습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 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사용해 봤는데 제가 어또 유심히 보니까 이렇게 어쌀 알갱이가 이렇게 좀 끼거든요 이게 쌀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이게 너무 좀 굵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쌀이 좀 끼는 단점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일단은 뭐 제가 지금 이거 보니까 이걸 조금 더 촘촘하게 만들었으면 더 좋았겠다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이게 뭐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여기 분리가 아주 떨어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척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세척을 해 가지고 사용해도 될것 같네요 하여튼 그런 단점이 조금 있는 것도 조금 같이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